직장도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만 있는 어떤 남자. 나가서 여자도 세고 그래 봐. 나가서 바이나 이런 남자를 걱정해 주는 형수님 수지입니다. 도련님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는데, 이지 아주 근사한 애가 있거든. 한번 취 볼게. 수지의 직업은 잡지사 기자. 너 남자친구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지. 그럼 내일 거기서 보자. 우리도 좀 뭔가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될거 아냐? 어? 무슨 일 있었어요? 지난달에도 죽었어. 영업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업팀에서는 우리 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러다 우리 굶어 죽겠어. 어? 아, 좀 뭔가 산박하고 화끈한 거 없어? 어? 빨리 안라가 도련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저녁 낮 전에 나갔단다. 제가 도련님한테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려는데 어떤 여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그는 여자친구라도 새기면 달라질지도 몰라 걔는 빨리 결혼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린다고요 그런데 태호가 만나려고 하겠어요? 여자인별 관심 없는 짓인데? 아유 니가 좀 데리고 나가 그런데 친구는 수지의 남편과 만나고 있는 사이이고 네가 나한테 남자를 다 소개해주고? 너도 이제 결혼해야 되잖아 너무 착하고 왔어 우리 난구님은 예전에 몇번 봤으니까 잘알 테고, 이쪽은 우리 도련님이야. 안녕하세요. 최태호입니다. 정민아예요. 민아하고 우리 도련님 너무 잘 어울린다. 도련님,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여기 또 다른 커플. 그녀의 이름은 인기 여배우 서정숙입니다. 니가 늦어진 걸. 들 어떡하냐? 정말이야? 그럼 혹시 너딴짓 하고 온건 아니겠지? 넌 그렇게 날 모르니? 나도 보고 싶었어. 널 만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었어 니가 고생이 많았다 걔가 워낙 술기가 없어서 잘될 거예요 오 어, 도련님 왜 벌써 들어오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 꾸미지 마세요 화가 난 도련님 남편은 살짝 미소를 짓네요 <웃음> <Marcheg> 저기요, <Allāh> <surgeon> 사랑해. <웃음> 죄송해 savaody. 요즘 힘들지. 다잘될야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고. 그리고 도련님은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네, 도련님. 손님이요? 우리 형수님이셔. 안녕하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편히 안거라 참, 공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이름이 뭐니? 이건 정연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고? 어머니, 정연이는 고아예요. 외롭게 컸겠구만. 아버지, 우린 결혼할 겁니다. 뭐라고요? 글쎄 말이다. 선거부터 하겠다고 난리다. 그게 말이 돼요? 말안될게 뭐가 있어. 그냥 살면 사는 게지. 결혼식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이 그 말이나 돼요? 저를 힘으로 벌어서 1년 후에 정식으로 시어 올리겠다는 게야. 아, 언제 왔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바람 좀 쐬고 쇼핑 좀 갔다가. 다시는! 내 허락 없이 나가지 마. 알았어? 알았어. 빨리 샤워하고 와. 부장님이 기사거리를 하나 물고 왔네요. 그 있잖아 주말 드라마에서 한참 뜨는 애 있잖아. 얘가 레지비언이라는 거 알아? 설마.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겠어? 좀 한번 잡아보자고. 응? 어? 김 기자. 아 뭐해. 어서 안 나가고. 응? 어? 안녕하세요. 서정숙 씨. 잠깐 인터뷰 좀. 잠깐 제 매니저하고 상의하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좀 바쁘거든요. 레즈비언이라는 루머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원하시죠? 억울하다는 얘긴 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니까 인터넷에 오른 글들을 보면, 누가 그런 글들을 올렸는지 알것 같네요. 배신당한 여자? 우린 그냥 장난처럼, 뭐그 정도였어요. 어땠어요? 키스는 음.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그 작은애? 아이고 정말 휘발 나네야. 옷 갈아입는 걸좀 봤다가도 생각지를 치노만. 걔도도 사생활 있는 건데, 이 <웃음> 어머 동서, 내가 좀 도와줄까? 갈수록 동서에게 정이 가는 수지이고. 피곤하실 텐데 들어와서 쉬세요. 우리 동서는 정말 얌전하고 여자다워. 예쁜 동서가 들어와서. 나 너무 좋아. 근데 동선은 참 예쁘고 고운데, 손은 의외로 억세다. 나 들어가 볼게. 네. 터졌어! 이번에 아주 대박 터졌다고! 축하드려! 아 김지혜 축하해! 휴가 신청된 거는 어떻게 됐어요? 휴가비도 두둑히 줄 테니까, 혹시 오라고, 알았지? 수지의 기사 때문에 연예계를 은퇴를 하는 서정숙이네요. 당신을 믿었어. 그런데 그 더러운 기사로 날 매장시켜? 하지만 네가 멋대로 갈게 쓴그처럼 그렇게 추잡하지는 않았어. 김 기자, 괜찮아? 이쪽으로 와서 내 어깨 좀 주물러 주라. 네, 그래요. 어우, 시원하다. <웃음> 동서에 있으면 난 마음이 편하신다. 난 분명히 동서의 손길에서 아니야, 아니야, 이야정 사건 먹어라. 응, 애기 가는데 아주 직방이란다. 응, 별은 많이 딸수록 좋은 거다. 살림 잘했지 얼마나 됐다고 부담을 줘. 어머니께서 한약 지우셨다며 동서, 부담이 많이 되겠구나. 너무 부담 갖지 마.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동서, 우리 춤 한번 줄까? 이제야 할것 같아. 술 한잔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요, 형님? 동서는 내 곁에 있어 줄 거지? 그럼요, 형님. 동서가 너무 사랑스럽다. <웃음> 저녁에는 시원하게 콩국수나 해 먹자. 형님, 저드라이버좀 시켜주실래요? 그래! 부탁이에요. 우리 이러면... 하려. 나도 알아. 자꾸만 동생에게 끌리는 내 마음을... 저... 그런 여자가... 모르겠어, 아니. 나도. 전여자 동서, 아홉 말도 하지마. 그래요. 피할 수 없다면... 그런데 남자라는 걸 알게 된 수지는 놀라고. 나한테 좋은 추억을 준 거야. 꼭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도련님과 동서가 죽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